안녕하세요 여러분 어, 오늘은 즐거운 하체를 하는 날입니다 처음에 두 종목은 이제 밴드를 이용해서 이제 스텝 하는거 그 다음에 한 세트짜리 맥스 에어 스쿼트 요 두개는 워밍업 개념으로 약간 이제 허벅지나 엉덩이 이런데를 활성화 시켜준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고요 백스쿼트 어, 그 다음에 런지 런지는 이제 백스텝으로 20개씩 5세트인데 맨몸으로 하는게 가벼우시면 덤벨 들고 하셔도 되고요 덤벨 들고 하시다가 무거우시면 내려놓고 하셔도 괜찮아요. 뭐 오늘 변화 있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동안 홈짐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이 기구를 사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익스텐션하고 커을 되게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환경이 이제 홈짐에 좀 특수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운동 기구를 하나 샀어요. 저거 괜찮아 보이는데 하고서 어 이렇게 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구매를 해서 어 장장 2주간 걸쳐서 미국에서 바닥 건너. 한국으로 왔습니다.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! 운동을 다 끝냈고요. 그 익스텐션이나 컬 이런 거를 좀 오랜만에 해봤는데 뭐 아까 운동할 때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몽키피트라는 운동 기구를 구매를 해서 오늘 처음 써봤거든요. 제두 개를 샀거든요. 두 개를 샀는데 뭐 저야 뭐 이제 저도 쓰고 루키아도 쓰고 오른발 왼발 따로 따로 쓰면 이제 힘드니까 두 개를 샀어요. 그래서 두 개를 산 김에 뭐 양발 같이 해보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좀한 뭐 발씩 해보기도 했는데. 어, 그냥 혼자 운동하시는 분들은 굳이 두 개를 사서 양발을 같이 하지는 않아도 될것 같아요. 하나 정도 구매해서, 어, 그냥 써보시는 건 좋으실 것 같고. 되게 가볍게 막 5kg, 10kg짜리 덤벨을 껴도 기구에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컨트롤을 해야 돼서 중량감은 굉장히 좋게 느껴져요. 오늘 제가 처음 써봐서 그런지 이제 약간 신고 벗을 때좀 귀찮, 그러니까 귀찮음이 좀 있고 아직 좀 저, 제대로 쓸 줄을 몰라서 좀 버벅이고 좀 시간 낭비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쓰다 보면 뭐 익숙해져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, 하고요. 단순해서 뭐 고장나거나 뭐 이런 데가 뭐 이렇게 덤벨 거리가 뭐 약해서 부러지거나 할것 같진 않아요. 그거는 뭐 튼튼 짱짱 하긴 한데 다만 조금 오늘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버클 부분을 이렇게 톱니바퀴로 이렇게 당길 때뭐 스키나 스노우보드 타보신 분들은 약간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. 이렇게 당기면 한 칸씩 조여지는 건데 이 부분이 벌써 여기가 살짝 마모가 됐어요 아까 제가 이렇게 해서 하다가 한번 풀렸었거든요 내구성이 뭐 그렇게 엄청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홈페이지 가격에서는 뭐한 짝에 70몇 달러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텍스 붙고 뭐 배대지 뭐 이용료 뭐 배송료 이런 거다 붙으면은 해가지고 두 개에 저희가 한 20만 원 정도 어 그냥 한짝 사시면 될것 같아요 혼자 운동하시는 분들 한짝 저처럼 둘이 파트너가 있으면 한짝 내가 오른발 하고 왼발 하고 또 파트너 벗어서 파트너 한짝 하고 이런 사람들은 두 짝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혼자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짝 정도 있으면 좋으실 것 같고 저는 한 점수를 주자면 이거 한 90점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. 아 이거 개쩔겠다 개, 개 했는데 막상 받아서 운동해보니까 한 70, 75점? 80점은 좀 많은 것 같고 75점 정도? 네. 그 정도 줄것 같은데 이런 마감이나 이런 거는 되게 좋아요. 이런 쿠션이나 쿠션이나 이런 것도 되게 부드럽고 괜찮아 자주 쓸것 같아요 하체 운동할 때는 저는 앞으로 사용은 되게 자주 할것 같고요 익스텐션 컬 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스탠딩 컬덩키킥 익스텐션 뭐뭐 뭐, 하이킥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뭐 이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사용을 이것저것 할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내돈내산이고요 홈짐에서 할수 있는 뭐 퀄익스텐션 기구 안사고 할수 있는 것 중에 좋은 나름대로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어 이제 얼른 이제 보충제 먹고 쉬었다가 밥 먹고 또 이제 오늘 또 읽어봐야겠네요 제주도 날씨 지금 너무 좋거든요 네. 여러분들도 어 오늘 즐겁게 보내시고요 어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